네 반갑습니다 어, 경제민주화와 어,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홍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 일부 국내외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어, 미국 CIA의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 도감청 관련 내용에 대한 규탄 성명입니다 특히 불법 도감청 관련 관련해 최근에 대통령실의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서부터 제가 안내를 하면 우리 윤영덕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 윤미향 의원님, 서용규 의원님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양경수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이장석 의원님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이렇게 저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평연의 입장을,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양경숙입니다. 불법 도감청 관련 대통령실의 무능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우방부국 정부에 대한 불법 도감청을 계속해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출되고 국내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도 도감청이 폭로된 후 재발 방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 최고의 책임자들의 대화가 무방비 상태로 감시당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우방도 예외가 없는 정보전쟁에서 노출된 유선열 정부의 무능함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위태롭게 하는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다.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내부 보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상대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주권국가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오보, 위조, 더문이 없는 거짓이라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자존심 따위는 아랍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일국의 안보와 외교 정책에 관련된 핵심 정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과 굴종도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 간의 결여와 밖에서는 맘을 막고 오히려 자신들이 지켜야 할자국민에게는 사죄는커녕 도리어 화풀이를 하는 비겁방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윤평년은 이러한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방국에 대한 불법 도감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요구는 주권 국가의 당연한 조치이며 예정되어 있는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기피한다면 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과 국가안보를 거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한 이번 사태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총체적인 보안 상황과 역량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는 기회를 놓쳐서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셋째, 유출된 국가안보실 책임자들의 대화, 대화에 담긴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지원은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 반하고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크라에, 우크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안보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외교 안보상 민감한 사안으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반드시 국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넷째, 민평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명백한 반대와 함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크로나,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민간인들의 인권 보장 및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4월 10일 경제민주화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